어제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, 저는. 일찍 들어가서 집에 있는데, 바게들가 전화했어요. 그랬더니, 뭐 마감했니? 어때? 이렇게. 다 대피해 있대. 왜? 그랬더니, 끝에 자료들이 그 싸움이 난 거예요. 시즌 보는데 온 파사드 쪽에다가 컵을 던진 거예요. 두 개나. 파사지는 멀쩡해아 파사드는 멀쩡한데 어제 내가 아나 어, 진짜 어제 경찰이 도 왔었어요. 제가 신고를 해서 왔는데 아나 어, 뭐 진짜 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? 아니 두번좀면 잘못된 거 그냥 들어볼래요? 봐봐 꼭도 새벽 시간에 컵을 던져서 위협을 받아서 신고를 했어. 근데 경찰이 왔어. 그냥 지거 테이블만 정리를 싹 하고 막 있는 거야 그러고 내가 전화했어. 너무 빡 돌아가지고 아니 신고는 뭐 제가 했는데 왜저 싸움 난거 만 떼시고 그래 일단 싸움 난 거를 뭐 떼는 게 중요하다지만 떼고 난 뒤에 얼마나 다쳤는지 여긴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거기 어, 따졌어요 이렇게 네 손님이 던져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급발진해서 아니 아니 괜찮아밥안 먹어도 돼요 밥안 먹고 여기서 이것저것 주셔서 먹을게요 그냥. 어, 라인이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밖에 파사드때문에 신경 너무 쓰여요 그리고 이것들도 너무 신경 쓰이네요 우에서 이어서 아, 왜여자랑 아, 음. 말을 하고 있는 거야? 이거 실화니?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밥맛이 있겠지? <웃음> 있겠지? 어? 어, 어, 어. 이거 실화니? 어, 어, 어. <웃음> <웃음> 도망가 도망 말. 다내 감시 대상이야. 씨부랄 진짜. 아니고 나는 해네요 오늘 돌잔치 안는 있잖아요. 왔어요? 어 아까 어, 어, 어, 어. 없던데? 어 왔구나. 아, 아 여기도 왔네. 괜찮아요, 주지현. 괜찮아요. 전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선생님, 죄송하지만 채팅창 키우시면 뭐 <웃음> 안 될까요? 죄송할 때는 뭐하러 물어? 죄송한 잘은안물어보면 되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어머 <웃음> 어머 아나무야. <웃음> 아나 어떻게 나서너 미네. 해 아, 아, 밥을 안먹면거 아, 아, 정기님 죄송해요 아니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가게에 일이 진짜 많았어요 막내들 사이에 일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게내 일이 아닌데도 내 미팅에 나갔을 일이니까 사실 내가 처음에는 신경을 안 쓸라 하다가 또 신경이 안 쓰이지 않잖아 그래서 싹 그거 다해결하 나고 나니까 어제는 띡 싸움이 난 거야 인사관리가 힘들던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여기 오픈하면서 이제 거의 한달 넘었죠? 네 파사드 하고이 시스템 때문에 거의 잠을못 자고 오픈을 때렸다가 여기 이제 오픈하면서 날마다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정말 중간에 제가 이거 방송에 말씀 안 들었는데 잘렸다가 다시 온 아가씨가 있어요 잘렸었어요 <웃음> 말은안 했는데 잘렸었는데 다시 기를 준 아가씨가 있어요 뭐 그만큼 힘들었었어요 와이 골머리가 아 이래서 사람을 일찍 죽는구나 생각했다니까 돈나오는 건데 일만 하면 되는데 그럼 뭘 어디 가려고 할까? 좀 문맥을 쌓으 하고 친구를 만들라 하고 어, 그래서 라인님 이번에는 경력자를 불렀어요 거기에 스무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부를까 하다가 그냥 아우 어, 안돼 아우 어, 대가리 너무 아픈거예요 그래서 경력자를 불렀어요친한안 해도 어 내가 안 해도 되는 마음고생을 하게 만들잖아요 좀돈벌왔으면 가위 꺼주는 거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런 이유가 저 정말 궁금해요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어느 선까지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 이 방송이 네몬 하나해서 말을 다못해요 내가 만약에 100번째 말하면 매장돼요 <웃음> 그 분이.. 그, <뭐니? 웃음> 그 사람은 매장돼 내가 진짜 이 빙산의 일각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도 그 정도야 알겠죠?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건다 거짓이야 근데 네, 저는 태어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간질 시킨다 그런 사람이 들어는 봤는데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서고좀 신기하긴 했어요 아, 저는... 아니 언니도 근데 당하셨다만요 어디서요? 너랑 하은이는 이미 걔가 막 나한테 얘기해서 어? 그래? 이런 식으로 음. 너 이미 넘어갔었잖아 어. 만약 내가 실 g 이안 봤으면 그대로쏘고 보냈잖아 그래서 좀 너무 신기해요 아 저런 인간도 이긴 있네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아,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 <웃음> 욕망이 급히는 사실 지금 한 아홉 번 정도 실수했어요. 그러면서 걸리고 나니까 어, 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.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. 그런거 보고 약간 소름도 끼치고 약간 이상하더라. 요즘은 더 모르겠어요 사람 속을. 그지 나지 님 진짜 몰라. 나 진짜 모르겠더라. 싸우는 거지 저거 지금? 네? 저, 저 싸우는 거 아니야? 두 사람? 네 설마. 말리잖아. 아이 지겨워라. 남의 게에대서왜 지랄이야. 오빠가 싸우는빠가 아닌데. 아 조용할 날이 없어 이씨놈에가게어아 정말 좀 교양이 있고 좀 고급스럽고 초용이좀이라면안 돼? 아우 이 지랄 무슨 톤이었어? <웃음> 연기 톤 교양 좀 지켜요 아 정말 아 소름끼쳐 할 말이 있으면은 태화로 풀면 될거지 왜싸운질이야아 교양 어고 천박하게가 착기